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스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실까요.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곳 있어요. 무엇이 재밌다는 건지 궁금한데요. 분자요리 만들기라는 것인데요. 그 우리가 흔히 개구리알이나 캐비어 알 만들기 아니면 오고주머니 만들기 같이 초등학교 국과서에서 나오는 실험을 잠깐 이 현장에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분자 요리를 따라하고 있는데요. <웃음> 와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요. 먹는 음악 뿐만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딱딱하게 느껴졌던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배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. 과학은 아이들에게 참 어렵고 딱딱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과 함께 체험 부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해준 이 부스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체험을 하니 오래오래 기억이 남겠는데요. 학교에 가면은 어,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체험도 할수 있고 재미있는 지식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과학 체험이 많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